이게 진짜 잔디라고 생각을 해봐. 응. 거기다가 아침에 나가 이슬이 묻어있네. 그러면은 그렇긴 한데. 그렇지. 놀 응. 때면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 충분히 할수 있지. <웃음> <웃음> 그 스파이크 있는 골프화는 응. 연습장에서 신으면 그 스파이크 찡이 되게 쉽게 부러져. 아... 필드에서 신으면 찡이 부러지지 않는데. 푹신 혹시 나 흑발분이. 응. 그래서 처... 여기서 신을 때는 무조건 스파이크리스 연습용 골프화를 신는 게 좋아. 저쪽 비싼 거 사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, 무조건 싼 걸로 그래 <웃음> 아 오케이. 그치 비싼 거면 한3 40만 원 정도 하고 음 저렴한 맞아. 거는 한 10만 원대 정도? 내가 축구화를 사지 말았어야 됐어 <웃음> 얼마 전에 에이지 축구화를 샀거든 응아 됐어야 어 축구랑 똑같은 FG? 거야 에이지랑 f g 랑어그 차이라고 보면 돼 이건 TF계 그렇지 오케이. 응. 공도 우리는 지금 색깔로 구분을 해놨지만 이게 투피스 볼이야 두 겹짜리 공 아, 안에 내부가? 어. 얘는 3피스 볼이야. 세겹짜리 공. 이걸 색깔로 구분한다고? 을세겹짜리도 노란색이 있고, 뭐 빨간색도 있고, 파란색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공이 섞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색깔로 나눠 놓기는 아, 했어. 근데 두겹짜리 공도 흰색도 나와. 그럼 어,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박스에 써있어. 공 포장 아, 그걸로, 박스에. 그걸로만 알아야겠네.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당연하게 3피스가 더 비싸겠지. 그렇지. 어 근데 이게 겉에 커버거든? 커버를 포함해서 3겹이야 이 커버의 소재가 달라 3피스가 훨씬 더 부드럽고 내구성이 약해 2피스가 훨씬 더 오래 쓸수 있는 공이고 대신에 그 스피니라고 공이 백스피니 걸리면서 나가거든? 그 스피니의 양이 다르고 두 개가 그리고 맞았을 때 타구의 감이 3피스용 고급 소재가 내구성이 안 좋은 게 훨씬 더 좋아 야, 우리도 3겹이니까 뭐랄까 탄성? 반발력? 그렇지 좋겠네 어. 대신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3겹을 쓰면 첫 번째 겹에 힘이 전달이 되고 두 번째 겹에 힘이 전달이 되는데 세 번째 겹까지 그 힘이 전달이 안 되잖아? 어, 그러면은... 그렇지, 공이 정말 힘없게 날아가서 툭 떨어져. 아, 축하할 때 내가 그렇거든 그렇지. <웃음> 반대로 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두 겹짜리를 쓰면 은 힘이 전달이 되고도 남으니까 그 힘이 좀 다르게 잘못 쓰일 수도 있어. 그래서 본인 파워에 맞는 골프공을 골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골프를 처음 뭐 치는 거니까 어. 그냥 공이면 돼. 맞출 수는 있 쓰려고 그래